자 아, 오늘은 오늘 한 구독자께서 달라고 하셔가지고 공유를 하긴 했는데 어,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 좀 설명 영상을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네. 그래서 우선 준비해야 게이 이렇게 각자 이렇게씩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 구리봉인데 2mm? 2mm 되는 구리봉을 준비해 줍니다 뭐 구리봉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어, 여기에 이렇게 넣으면 잘 들어오거든요 네. 이거 이제 챔버쪽 노즐이 되어있고 그리 얘를 이렇게 뜨면은 이 노즐 출구 쪽 그래서 이렇게 몰드를 만들어줄 겁니다 네,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시멘트를 더따 붓고 이거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,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 M3 나사도 같이 준비해줘야 됩니다 스테인리스로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뭐 그때 이렇게 두기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라그리고 하시기 전에 체결하기 전에 식용유를 좀 발라줄 겁니다 이 떼어낼 때 잠시 기름을 바르면 조금 떼어내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g토로 줄여줘도 되고 거즈나 이런것을 사용됩니다 그래서 잠잠쌓아가지고 됐으면은 물기를 연결시켜줍니다 이제 이전자조를 이용해서 어 시멘트 한 40g에서 45g 정도를 여기다 부어줄 겁니다. 전자적으로는 만원 정도 쓸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마스크나 보안경 같은 거 쓰시면 좋고요. 저는 일단 40g의 시멘트를 만들어줄 거고, 이 5대2로 시멘트 5, 물 2,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 28g에 물 11g을 넣어줄 겁니다. 다이소에서 한 만원이면 팔고요. 40g이 될 때까지 물을 부어줍니다. 그 다음에 주워주고 잘 섞였다고 생각되시면은 부어주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좀 통통통통 쳐주면은 공기 필기가 좀 되거든요 이거 뜨면은 이렇게 부어주면 됩니다 네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 보여줍니다 동기빼기가 좀 맛있네요 입니다.